You get so alone Sometimes it starts to make sense On this side of paradise We're never content When the gras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screen And misery set her sights on The lights you and me So wow uh...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요 오늘 발표여서 어제 교수님께 미리 자료를 보내고 컨펌 받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아, 오랜만에 이런 발표를 해서 좀 떨리네요 그래도 지난주에 면접보단 안 떨려요 원래는 수업이 7시부터 시작인데 발표자들은 15분 전에 이제 교수님을 만나 뵙고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발표날이 아니었나 봐요. 여튼 대학원은 참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느낌. 와우 컴퓨터 딱 <목적> 퓨어 <목적> <목적> <목적> 원래는 스타일리스트 분이 구해 주시는데 이거는 언니 신발이래요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웃음> 종아리에는 안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마른 거야 도대체 연예인들은 내, 내 종아리가 두껍긴 하지만 아주 두꺼운건 아닌데 오 들어가네 완전, 완전 꽉껴 아까 일어나서 할때 못했거든? 어때? <목적> try i can't even lie do you really t h 나 need o 여자거 같아 <목소리> 둘이 연예인이다연예인이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guess you,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Wondering how you can do it Can sing and create with someone new Is she the one you've been dying for? Keeping you out here more and more You've been missing on your IG Guess you thought I couldn't find her ID You can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은 브이로그를 찍지 못했어요. 또제할 일도 못했어요. 이제 집에 조사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장례를 잘 치르고 많이 연루하셨었는데 할머니도 잘 보내드리고 이렇게 다시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 준비한다고 일러스트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내지의 구성이 아주 러프하게 완성은 돼서 이제 그거를 한번 프린트해서 어떤 디자인을 가미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편집도 많이 밀렸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찍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2주째 영상을 못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번 주 내에는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약속? 그래서 좀더 집중해서 하려고 카페 가서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는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바쁘게 됐네요. 제가 어제 화이자 2차를 맞았거든요. 속이 좀 니글거리는? 미식거리는 그런 정도인데 어, 딱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진 않아요. 지금 되게 몸 상태가 이게 주사를 맞았나 싶을 정도로 여기만 조금 뻐근하고 나머지는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또 이게 괜찮다고 도 증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네요. 카페에 가서 하겠습니다. 와 오늘 날이 너무 어둡다. 나잘 나오고 있는 건가? 그럼 같이 가봅시다. 이제 집에 왔는데 그 화이자 2차를 어제 맞았잖아요. 저는 완전 괜찮을 줄 알고 자신감 만만해가지고 아 오늘 컨디션 좋다 카페 가서 해야겠다 했는데 카페에서 너무 멀미하듯이 어지럽고 후각도 너무 예민해지고 약간 속이 엄청 막 니글거리는 거예요. 헛구역질하는 것 같고 뭐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프더라고요. 좀 이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누워있었는데 조금 하늘이 삥삥 도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에 로제 떡볶이 해먹고 그리고 카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괜찮아졌어요. 지금 또 살짝 열감이 또 올라오거든요.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대학원 수업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조금 몸이 힘들어서 여기 침대에 앉아서 편하게 들으려고 해요 아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클립을 봤는데 회사 10년 생활하신 분이 나와서 작가를 하고 계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지만 나의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거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그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는 물론 지금이 훨씬 더 높고 좀 어떤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나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그 회사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발전해야겠죠? <웃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영상은 회사라는 뒷배경이 없는 자기개발로의 그런 일상을 담아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가 그 회사라는 뒷배경을 굉장히 더 든든하게 생각해왔던 사람 중 하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미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뒷배경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과거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의 제 모습이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지금의 회사 생활에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저의 생활이 용기와 공감을 주 줄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일들이 조금 조금씩 생겨나네요. <웃음>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사실 다가올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오늘 주어진 걸 최대한 열심히 살아내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최대한 하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없이도 잘 살고 있나 봐요. 긍정적으로. 아마 이제 백신 2차까지 맞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백신 맞고 꼭 우리 쉬도록 해요. 부디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and not one